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를 형상화시켜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개선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립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 또한 비즈니스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판매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매력적인 가격이면서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가격이어야 하겠죠. 이때 제품 수요, 경쟁 상황, 제품 원가 등을 고려하며 시장에서의 기대 가격과 예상 판매량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주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과정을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시대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외부 자원이나 역량을 활용해 지혜를 얻음으로써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외주의 대상으로는 사람, 기술, 자본, 판매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판매량 설계입니다. 판매량 설계는 판매량을 예측하기 위한 전 단계의 요소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목표로 한 상태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단계에서 원가, 가격, 가치들을 설계합니다. 네 번째는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은 기업이 시장에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계하는 장기적인 안목이자 계획입니다. 수익 모델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경험을 파악하고 선택 흐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량 생산입니다.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은 시간과 자본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할때 필요하죠. 자, 오늘 학습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 전제 조건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을 이해하여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에서 강점을 두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크리스토프 조트의 논문 비즈니스 모델에 따르면 이 편리한 용어에는 여전히 명확한 정의가 없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40%가량이 연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니볼의 저자인 마이클 루이스가 말한 대로 엉성한 사업 계획서에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대체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체계의 이해와 함께 기존 비즈니스에 있어 전략적인 프레임워크와 비즈니스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차이점과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영 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의 1985년 546 모델에서 자사를 둘러싼 세력을 자사, 업계 수익을 압박하는 힘으로 파악했으나 현대에는 자사와 협조할 수 있는 기업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 모델을 검토, 구축하는 방안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겟층을 명확하게 정하고 간추리는 것이 경영 전략의 출발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그것이 이해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즉, 비즈니스의 고객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가치입니다. 기존에 재화냐 서비스냐라는 구분이 명확했다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얼마나 가치가 높냐에 따라 수익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략 포지셔닝이 바로 수입원이며 이를 비용과 조합하면 수익 방정식이 됩니다. 가령 무료 고객과 유료 고객을 어떻게 조합할지 광고를 한다면 큰 고객을 노릴지 아니면 세분화해서 모을지 등이 바로 수익 모델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오퍼레이션과 기업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기존에는 가치사슬,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바라봤지만 지금은 가치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공급자, 경쟁자 등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기존의 단편적인 전략 프레임의 설정이 아닌 통합적인 전략 프레임워크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량화된 가치 제한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제품 가격 결정에 필요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가격 결정에 필요한 원칙과 방법 모색 과정을 거치면서 복수의 기준 가격과 다양한 가격 전략을 설정하고 시장에 적용합니다. 가격 체계는 시장 조건에 따라 종종 바뀝니다. 수익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 즉 고객 생애 가치와 고객 획득 비용 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가정합니다. 가격 체계도 최선의 가정으로 출발해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점점 해답에 나아가는 나선형 혁신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가격 체계는 개별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숨은 1%의 이익을 잡는 가격, 결정의 기술 저자 라피 모하메드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격을 1% 올리면 영업이익이 11%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비용을 투입하고 나면 증가한 매출은 모두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의사결정 단위, 복잡한 구매 과정, 판매 주기에서 비롯된 가격 상한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격 체계는 매출 증대와 고객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가는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의사결정 단위와 구매과정 분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대체제의 가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이 달라지면 가격도 달라져야 합니다. 초기 시범 고객과 등대 고객에게는 유연한 가격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격을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고객 단위 경제학은 거점 시장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고객 한명 단위로 가치와 비용을 산정합니다. 고객 생애 가치와 고객 획득 비용을 계산하여 수익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고객 생애의 주요 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성 수입원은 대부분 선지급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복성 수입원은 사용료 유지비, 소모품 등한 번의 매출로 끝나지 않는 경우 부가 수입은 영업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이며 각 수입의 매출 총 이익은 제품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값으로 영업비와 마케팅비, 연구개발비, 관리비 등의 간접비는 제외합니다. 고객 유지율은 반복성 수입원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반복 구매하는 고객 비율을 월, 연 단위로 측정하고 제품 수명은 일회성 수입원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고객이 교체나 사용 중지를 결정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합니다. 재구매율은 일회성 수입원에 적용하며 기존 제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 교체품을 구매하는 고객 비율, 자본 비율은 연 단위로 측정하며 부채나 자본 형태로 자금 조달 시 발생 비용입니다. 고객생애 가치는 향후 5년간 얻는 이익을 순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신생기업은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이후 기간을 포함시 자본 비용이 너무 커져 5년 이후 발생하는 고객 가치가 모두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 가치는 고객 1인당 원으로 표시하며 개별 고객이 지불하는 제품 가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의 가치는 그 자체로는 사업이 매력적인지 아닌지 알수 없기 때문에 고객 획득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원의 생의 가치는 획득 비용이 천원일 때는 훌륭하지만 5만원이라면 매우 비관적인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고객 생의 가치는 고객 획득 비용의 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객 획득 비용 계산 시 연구개발비나 관리비, 간접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출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며 여러 유형을 혼합한 모델도 가능합니다. 그럼 17개의 수익 모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금 및 유지보수비 일시불 선지급 모델은 고객이 사용,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매출 창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가 기준 모델은 고객에게 제품 생산 비용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격을 받습니다. 고객과의 불확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보 계약에서 흔히 사용합니다. 세 번째, 투입 시간 모델은 원가 기준 모델과 마찬가지로 활동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불분명하고 변화 가능성이 클때 선호합니다. 네번째, 사용료 모델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다섯번째, 기술 이전 모델은 특허를 이전하고 사용료를 받는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며 생산과 판매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섯번째, 소모품 의존 모델은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낮은 초기 비용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는 혜택을 얻습니다. 일곱 번째, 고수기 제품으로 업셀링 모델은 소모품에 의존하는 모델처럼 이익률은 낮지만 추가로 판매하는 고수익 제품으로 높은 총이익을 달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구입 이후 유지보수와 AS 비용을 통해 높은 이익을 남깁니다. 여덟 번째, 광고 모델은 신문, 잡지, 웹사이트는 독자나 방문자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제3자로부터 수입을 얻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가 대표적인 수입 모델을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정보 제공 또는 한시적 접근 모델은 공짜 제품으로 사용자를 확보한 다음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고 수입을 얻습니다. 열 번째, 거래 수수료 모델은 온라인 유통업은 판매로 이어지는 소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옥션의 판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열한 번째, 종량제 모델은 전기 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며 여러 가지 산업에서 널리 쓰입니다. 열두 번째, 정액 요금제 모델은 사용량과 가격을 정한 후 반복적으로 부과하므로 예측 가능성이 큰 방식입니다. 1 3번째 주차금 혹은 범칙금 모델은 신용카드 회사 대여 서비스 등 서비스 업체의 경우 연체료 부과 방식이 이러한 예시입니다. 1 4번째 소액 결제 모델은 신용카드로 소액을 결제하고 디지털 상품으로 구매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 수 있는 모델입니다. 1 5번째 비용 절감 공유 모델은 간결하고 고상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복잡해 좀처럼 도입이 어려운 모델입니다. 16번째, 프랜차이즈 모델은 아이디어와 능력은 있는데 의지, 기술, 자본이 없다면 도입하여 매출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노하우와 브랜드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당 금액의 가입비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17번째, 유지보수 모델은 제품을 만들지 않고 공장이나 다른 시설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컨설팅 계약과 비슷하며 고객은 비용을 줄이거나 통제해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17개의 수익 모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수평적인 혁신은 창의적인 동시에 효과적인 모델을 낳을 수 있습니다.